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한국방송작가협회 서작권 이사를 맡고 있는 김기윤 작가입니다. 저는 어, 방송작가 활동을 한 38년 정도 했습니다. 어, 그리고 그 대표적인 저의 프로그램은 어, KBS에서 했던 출발 드림팀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. 어, 그 프로그램을 약 13년 정도 참여했었고 어, 그 뒤에 그 중국에 가서 여러 그 오락 프로그램을 한 6개 정도 참여했고, 어, 현재 그, 그 뒤에 다시 이제 방송작가협회이사로서 그 저작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어, 정확하게 5개의 그 방송 어,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모여있는 단체로서 그 드라마, 그다음에 예능, 어, 시사 교양, 라디오, 번영 이렇게 다섯 개 분야의 작가들이 모여 있습니다. 어, 매년 이제 저작권 협상을 방송사와 하면서 어떤 경우는 그 조금씩 그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사회적으로 방송국 자체 이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동결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매년 그 협상을 통해서 이제 저작권 그 사용료를 징수하고 분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. 아무래도 이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방공작가협회 내에 그 법무팀에 상주하시는 변호사님이 계십니다. 그래서 변호사님에게 그 여러 회원님들의 그 저작권 관련 애로사항이나 문의할 점 어,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인 자문을 언제든지 그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고민이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. 넌스크립티드 포맷 저작권에 있어서 작가들에게 그 돌아오는 저작권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보상은 한국에서는 현재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제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. 그 제로가 갖고 있는 숫자의 의미는 원래 저작권은 제가 알고 있기로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아이디어가 승화돼서 어떤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그 권리와 재산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어 방송 제작에 있어서 그 제로라는 말은 인격적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수치는 상당히 그 아쉬운 점이 너무나 크죠 그런 측면에서 그거는 어,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 작가들이 대다수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뭐,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, 그건 사실상 대 히트 작가들 몇 명에 사실 불과한 거고, 대다수의 그 작가들은 아직까지 그 한국에서 창작자로서 그 저작권의 어떤 그런 권리나 그 재산권이 어, 충분히 수입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콘텐츠가 세계에 큰 어떤 성과를 내면서 더욱 더 이제 관심도가 높아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작권에 관한 그 어떤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.